안녕 뭐 뭐함? 뭐함 거기서 뭐 아니 메이저 친구가 눈치 없게 옆에서 여기 있, 있, 있길래. 네. 그래서 뭐하냐고 좀 구경할라 했나봐. 근데 <웃음> 네, 오늘 저녁 저녁 공연 있는 날인데 저녁 먹으면서 여러분들 먹방 하려고. 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와, 김밥. 안녕. 사들 하셨어요? 아 지금 공연장 오고 계세요? 아이고 언능 와요. 공연 아, 아직 많이 남죠. 천천히 오세요. 이제시험 끝나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끝나 나도, <웃음> 시험끝나지꽤 됐는데 맛있다 불고기 음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이고 힘내요 아이전 시험 잘 봤죠 시험 잘 봤습니다 전 이제 학점 다 체크해서 점수가 좀 되면은, 논문을 써야 돼요, 이제. 기가 불편하네. 아우 <웃음> <어우>, 살야 <웃음> 새우 맛있네요 이거. 팬분들께서 서포트를 보내주셔서 서포트랑 오늘 여기 저녁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타키농어 염색약 맛이 나더라고요 염색약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느껴졌어 사실 어제도 야식 먹고 잤거든요 아침이요? 저는 아침은 안 먹어요 아침에 밥 이런 거보다 바나나랑 뭐 주스 같은 거 이런 거로 계란이나 이런 거 먹어요 아침에 부담 없는 거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웃음> 저녁밥을 먹고 공연하는 거랑 안 먹고 공연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너무 힘이 딸려요. 밥을 안 먹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배불러라. 하... <웃음>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요즘 놀릴 사람 없어요? 저 만두 됐다고 또 놀리려고. 나다 알아 놀릴 사람 없어서 나 만두 되면 만두 됐다고 놀리려고 그러지 맛있잖아 알라뷰 만두 <웃음> 오늘 폭염이에요. 밖에 많이 덥나? 나도 밥 먹는데 같이 먹는 느낌 좋네요 이렇게 마주보고 밥 먹는 기분? 농구하는데 죽을 뻔했다고? 더워서? 아. 더위 안 먹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밖에 안 안나안 나와 봐서 아직. 오늘 아침에 집에서만 있었어요. 극복 방법이요. 음. 사실 여름에 <웃음> 여름에 진짜 시원한데는 은행이 제일 시원하지 않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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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연 안 보시는 분들은 계곡 추천드릴게요 계곡 가서 수박 까먹으면 얼마나 시원한데 그죠? 은행이 시원하죠 근데 그렇다고 <웃음> 또 여러분들 다 은행으로 가셔가지고 안 피곤해요. 저잠 많이 잤습니다. 부르러 이제 성규형 뮤지컬본 소감이요? 그냥 응, 잘하더라 <웃음> 잘하더라 이랬어요 남매피, 남피스토 어느 쪽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남매피랑 남비스토랑 어느 쪽이 무슨 말이에요? 옷 예쁘다고요? 이거 그냥 기본증인데 <웃음> 거랑 여기 밥차 나오는 거 먹고 있어요. 위스터갈비. 음. 떡갈비 맛있네요. 고기 파티네 네. 고기 파티네요 본의 아니네 무슨 메뉴가 제일 맛있냐고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장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숯불 장어를 되게 좋아해요 숯불에 구워먹는 장어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살도 안 찌고 스티미에도 좋고 근데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하지? 절였다고 해야 되나? 양념에 <웃음> 아, 배불러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진짜 좋아요한입 달라고요? 어, 아. 세계 최초 김밥으로 얼굴 가려지네요 김밥으로 얼굴 가려지는 김밥으로 얼굴 가리기 최초입니다 제 얼굴 이만해요 제 얼굴 김밥만 합니다 여러분 소문내세요 얼굴 김밥만 하다 맛있다 콧소리요? 아, 네, 비념이 원래 있어서 식목일때투 기대한다고요? 네, 기대해주세요 <웃음> 아 배불러 말라고요.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 너무 배불러. 오렌지 주스 이름 모르겠는데요. 무슨 오렌지 주스지? 이거 오렌지 주스예요. 병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네, 네. 네, 솔라 콘서트 해주세요. 네. 아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대 네. 네. 네. 네. 한 넘이나 가이 맞을까 아 배불러. 그러다 이제 치워야겠어요. 아, 아, 터지겠다. 아이고. 자 이제 과일 먹을 시간. <웃음> 이제 과일 먹을 시간. 부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부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다가 하루가 그냥 지나가가지고 과일 배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과일 배랑 아이스크림 배랑 과자 배는 따로 있어요 같은 배가 아니야 배도 여러 개가 있듯이 내 배에 있고 과일, 과일 중에서도 배에 있고 바다에서 뜨군, 뜨는 배가 있고 너의 그, 뭐, 말이 배가 되다, 배그 배도 있고, 몇 가지야, 네 가지나 있네요, 이런 것도. 똥배도 있어요. 무슨 드립이야? 무슨 드립인데? 똥배 좀 보여주세요. 파인애플에 올라탄 블루베리 녀석. 와 블루베리 작긴 진짜 작다. 못 가린다. 얼굴을 못 가려 하지만 얼굴 파인애플만 함 <웃음> 파인애플로 얼굴 가려짐 심지어 여기까지 가려짐 딱내 얼굴형이다 파인애플형 본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귀엽다 이거이거 뭐야? 이거 체리 아닌데? 군자, 이 군자, 이지아이 맛도 안 나. 방울 토마토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체리라고? 이거 작은 행두 아니야? 근데 냉도 맛이 안 나. 체리는 이게 체리고. 체리 이게 체리잖아. 와, 얼굴 체리 망함. 별로... <웃음> 여러분 인정? 얼굴 체리 많아요. 이거 어쩌죠? 너무 작네요, 얼굴이. 큰일 났네. 체리는 약간 상콤한 맛. 체리는 약간 상콤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키위를 한번 먹어볼게요. 키위. 음. 음. 맛있다제 음, 응, 김이. 다음은 오렌지를어보겠습니다 우연히. 분근은뭔소리 볶은? 복근? 볶은 복근 이잃오렌지오지오래입니다 죄송합니세요포요 포도, 포도는 없어요 포도 넣고. 니 이제 배불러다 이제 과일다도다 찼어 아. 니다죄송 아, 이거 좀치치야겠다 죄송합니다. 고송게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哈 uh -huh. 네, 네, 네 안녕! 금방 왔지? 윙크를 해달라고요? 윙크 하트를 해달라고요 하트 이제 물배채워지 네, 이제 물배를 또 채워야 되고 운동이요 운동 운동이요 아 운동 제가 여기를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지금 몇시예요 이거 끄고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기 도는데가 있어요. 또 아, 배불러 어떻게 도냐면은... 아, 왜몇 시? 44분 벌써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뛰는 데가 있어 이렇게... 응일에 제가 늘 열이 바퀴를 돌고 공연에 들어가요. 거의 <웃음> 배터리없다나나이 아, 빙고 있고 있었구나. 예 네,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화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그러면은 숨이 차요 숨이 차서 하... 소화가 됩니다 아이고 스포 안할 거죠? 어떤 스포를 또 얘기하시는 거죠? 이야, 여기 또뭐 주셨는데 오빠의 아랍 팬페이지 팀이래요 오, 오늘 아랍 인스피릿 분들께서 아랍 세계에서 오빠를 홍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예, 책임감 있는 말씀을 또 써주셨어요 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 오늘 서포트를 넣어주셨네 와,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계시네 아, 저의 오빠의 달콤한 단어들과 좋은 노래 그리고 저의 미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게 됐대요 예, 저의 미소 때문에 그 아랍의 또 아라비안 나이 예 아랍에서 또예 대단합니다 예 혼자 읽어야 되는 건데 또 한번 살짝 읽어봤어요 예야 예, 아랍에서 저희 뮤지컬을 또예 보러 오셨대요 우와, 신기하다. 예, 알라딘 봤죠 아무 재밌게 봤죠 나오자마자 봤어 n 거 w 아 h 아부 s about Sir h o r 아아가아아 b 아부. y o k y o k y o k y o 원숭이, 원숭이 양탄자 탈때 그게 난 제일 귀여웠어. I show you no. I 예 너무 재밌어예 죄송해요 알라딘 스포 안 할게요 예안 걸립니다 예 저번 한번 된통 당해봐서 네, 절대 안 걸려요 이제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 이제 방송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또 음. 아, 많은 분들이 저를 네? 장태공처럼 그냥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날파리가 이렇게 날라다녀. 알라딘을 세 번을 보셨다고요. 예, 저도 애니도 봤고 예, 뭐 예전부터 좋아했어, 주고. 파리 아니에요, 날파리입니다. 포디로 안 봤고 그냥 봤어요. <웃음> 왜 터키에 안 와요 우연아 아이, 터키 진짜 가보고 싶다 여, 여러분들 제가 영화 보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저의 문외 문, 아, 문외래 <웃음> 저의 문외 문외 생활 저의 문화생활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영화 전공이세요? 이거 영화 전공하시는 분들 기생충 봤어요 예 기생충 봤고요 음, 저희 모든 걸 궁금해 하시네요, 예. 제 관심사가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인가요? 아, 성열씨 영어도 봤습니다, 예. 봤고요 예, 극장에 그 성열씨 놀라는 표정, 사진도 찍었고요 예, 성열씨한테도 인증했어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늘 별다른 스토리가 없어요 집에서 오늘 별다른 스토리가 없었어요 별다른 스토리가 없었고 네어 학점 몇점 나왔냐고요? 예 그건 또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점 몇 점까지 나온 것까지는 예 저의 사생활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예 저의 또 이제 학업, 자유생활이 사라져요. 예, 거기까지는 또 침범 살짝만 예, 한 발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예, 학점 몇 점까지 나온 거는 예, 학점도 잘 나왔어요.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아, 플러스는 아니에요. 예,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예, 네네. 배터리가 20% 아까 남았다고 경고가 떴거든요. 지금쯤 아마 한 10, 어, 3%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남았네요. 정확히. 예. 그 사이 5%가 사라졌어요. 전 평균 4.13이에요. 4.13 높은 건가? 높은 건지 모르겠네. 얼굴 좀 무섭다 오늘 메이크업이 세긴 세구나 이게 눈 아직 안 그린 거거든 밑에 아 4.5가 만점이에요 요즘에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만점이 4.5 오왜왜 4.5지 5도 아니고 왜 소수점으로 계산을 하지 저희 학교는 4.3이요 어, 뭐, 뭐야 왜 다른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 때는 그냥 평균 100점 만점에 평균 뭐 몇십 프로, 60프로, 70프로, 뭐 80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학 그마다 다 다르구나. 음, 많이 바뀌었네. 아, 나도 가방끈이 긴데 긴 사람인데, 아, 중고등학교 때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전 고딩 푸아 야 부럽다 나 고등학교 때도 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텐데 고등학생 때는 공부도 공부인데 그냥 뛰어노는 게 최고예요 예. 오빠 저는 18학번 아, 예전 공부학번인데 참 오빠네요, 제가 대학교 때도 놀아요, 여러분 대학교도 놀아요 네, 대학생 때도 놀, 놀아야죠 <웃음> 인생 즐기려고 태어난 거죠 예. 인생을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인생을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자유롭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즐기세요 인생은 공부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즐기다가 즐기다가 나중에 어차피 다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우리 그때 같이 손잡고 놀아요 예. 명언까지는 아니고요 아들이 15년생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계시네 즐기는 방법은요. 어, 즐기는 방법이라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 없이 예 생활하시는 게뭐 계획도 중요하죠 근데 <웃음> 어느 정도 계획은 또 있으면은 그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좋긴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계획으로 살면은 예 밥줄이 또 끊겨요. 예 밥을 못 먹어요. 예. 계획을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뭐 직업 특성상 예 계획이 있어야죠.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예그 식목일투 한다고 그 계획을 그 만들어 놓고 이제 어 이때 한다라고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예 저는 뭐 여러분들을 못 만나죠. 예, 계획이 있어야죠. 갑자기 야 내일 한다 식목일. 뭐 무계획이었다 갑자기 그럴 순 없으니까. 예, 그 사람마다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아.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요 버스킹 해달라고요? 내일 한다고 해도 난갈 거야. 아예 내일 안 해요. 죄송합니다 내일 내일 저 쉬는 날이고요. 예 오늘은 공연을 해야 돼요. 한달 박스에 공부하고 식물 가서 미친 듯이 놀 거예요. 예놀 준비 하시고 오세요. 제 네, 신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만 신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신나야 되는데 예 날아다닐 겁니다 저도 날아다닐 거예요 저도 뛰어놀 거예요 식몽일 미리 프리뷰해줘 예 일단 음, 큐시트가 저번 주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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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한두세개 터질 거예요. 예. 네. <웃음> 아, 춤야 자, 그럼 이제 저는 뮤지컬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갈게요. 또올 테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공연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목도 풀고, 네 이제 또 마이크도 쳐야 되고. 네. 안녕. 가게.